영목항에 왔어요 오늘 11월 25일 두물입니다 이물 만조가 낮 12시 24분이고 만조가 6시 41분 지금 시간이 6시 57분이니까 이제 막투두물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내내 들물낚시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단체비 이상 해오셔라 이틀이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 오늘 기대 좀 됩니다 즐겁게 즐겁게 그렇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 녀석하고 같이 왔어요. 아우, 이제 겨울이야. 엄청 추워. 아빠, 저거는 그냥 바로 층만 바로 내려야 돼? 이렇게 안 펴졌네. 물 속에서 이 기둥줄이 있고, 이렇게 어, 가는 그니까. 거 확인만 하고, 그렇게만 하고. 자, 성미 급하기는 관리하셨다고 절대 간을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차로 바로 바로바로 떠나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아들 오케이 소식 별로 안기쁜데? 이렇게 했어? 링거풀고 이렇게 그렇지. 어, 좋았어. 야. <웃음> 왜 너한테 잡히냐? 아빠한테는 안 잡히고. 어, 우짜씨첫탈를 끝내. 오 쌍거리네? 낚싯대 썸바 누르고 이야 시작하자마자 첫탄에 이야 괜찮다 성태야 아들! 아빠도 쌍거리다 <웃음> 고맙습니다 성태야, 여의차는 찍겠어. 어? 어? 아빠, 어? 나 이거 이용해서 그래. 와. 아, 로드는? 시호크 댄디? 아, 이거 도대체 몇 년째인지 이거?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이거? 글라스 재질이 섞여 있, 있어서. 탄성, 뭐, 이런 건다 좋은데, 로드 자체가 무겁죠? 하여튼, 어, 싼 맛에 잘 쓰고 있습니다. 릴은, 어? 어, 어 그래? 아플로에요. 원줄은 막합사, 구합, 2호. 그리고, 채비는, 기둥줄 16호, 어, 목줄 6호, 나일론. 은 추는 40호. 바늘은 22고, 초반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어, 잡으셨다. 잡으셨나봐. 그, 옆쪽 주변으로 계속 도는 건가봐. 주변으로 도는 건가 아이고, 에러기네. 땡기, 땡기, 땡기, 땡기, 그냥, 그 어. 버티.. 어어.. 어? 뭐야? 뭐.. 땡기더니.. 야 너.. 큰거냐? 뭐지? 땡겼는데 왜.. 왜 물어? 놀래미 같다.. 안돼.. 놀래미.. <웃음> 에라이 꽃이다 놀래미 <웃음> 놀래미다.. 와.. 야.. 황금, 황금 놀래미다.. 와 사이즈 좋다 <웃음> <웃음> <여기> 좀맛은 <웃음> <여기 너무 빠르기려. 웃음> 좋았어 그래 아그이죠자 오오오 아유 놀래미 조사. 아유. 아니 그니까 처음 연꽃이 나가 놀래미 조데나거다아니는대상가어별말 같지도 않네 그래 놀래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후드거린인데니까 우럭은 올라오다가 꾹꾹하다가 말다 그러는데. 나처음엔 광어 줄 알았어. 광어는 그렇게 후들후도안 해. 아, 깨진다. 어휴, 오? o no. 어, 어? 아빠, 저기 털렸어. 아 네? 바늘나? 아니? 뻥돌. 오, 노 no. 오, 노 no. 아빠. 네? 나큐 빼고 여기다 광, 바늘 다시 걸어야 돼? 어? 바늘 두 개만 거기다 걸어놨는데. 밸런스 시클로 써볼까상태야 밸런스 시클로? 어, 어, 이걸. 어. 그래, 우리 이걸로 되게 많이 잡았어 흐흠 <웃음> 어, 체비 빨리빨리 해야돼 어. 여깄다, 성태야 배무리 잘해 아빠 이번엔 그 이거 완전 비스도 되기 어어어 나 든거야? 응 이번에 밑걸림 안걸리는 이거 본다고 하면 그냥 해야되네 어 조금 올려도 되고 밑걸림 오우 내리자마자 잡아줬어 뒤에 뒤에 히트 와 내리자마자 오우 개구름 나왔다 어. 쌍거리 쌍거리 그렇지 그렇지 네. 오야 오, 오. 크다 오야 오, 어이 어, 어, 뒤에 다 나왔어 선 우린 차곡차한 마리씩 우와! 이야우! 야, 야! 살차 넘는다, 이거. 아빠! 아빠! 나 아니, 뭐 하셨어요? 혼자서만? 아 글쎄, 요 혼자서만 빠졌어. 왜 그랬대? 아빠! 어? 아빠, 나랑, 나포었지응 와오와섰 해볼래? 아내 어, 아, 아, 어. 어. 아까도 그렇게 해봤는데 안이 자식이 오와개우러겠다 진짜 <웃음> 대박 와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와, 저, 저, 저, 밑에는 저렇다. 이야. 아. 한번팍 채, 채는 건 해야 되겠다. 오. 오. 오. 다 얘는 밑줄도 없었어. 그러게 입질도 없었어. 와.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우, 시. <웃음> 35는 데 있다. 모르지 그거. 확철? 어. 확철? 확 확철? 너무 그렇지. 너무 늦게 채면 늦어. 작다. 어 그래도 잡은 게 어디야? 응. 잡은 게 어디야? 참. 스킬이. 아니 아들은 닿는데 옆에서 무엇 하시는 겁니까? <웃음> 그러게 말해요 아, 한 마리씩 밖에 없나봐 이 녀석이 아빠도 입질을 왔었는데 <웃음> 야안 벌리네? 뭘안 벌려? 이 자식이 이불 안 벌리네? 야 이, 이불, 이불 왜 벌려? 네가 그냥 뺨 들고 이정도 많이 벌린거야 그래? 그래 또, 그냥, 안 되면 이렇게 해. 아빠, 근데 집에서 하면 그렇게 안 빠진대. 어.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뭐, 됐네? 아빠 우럭을 니가 답해서 가고 있어. 저, 흠이 왔다. 히트! 어? 어 빠졌네? 빠졌어, 빠졌어. 어, 됐어, 됐어. 어우, 저긴 크다. 3점엔 뭐 훌륭하지. 어. <웃음> <웃음> 방생. 방생, 어? 어머, 아빠 집화해? 아이고, 작은 녀석인데? 집중해, 집중해. 오, 안잡다 아, 이놀림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 면백, 면방생이야 왜 이래? 3잔 되겠네 5대4밖에 안돼 선장님이 저만 저만 미워하시나봐 <웃음> <웃음> 더울 <줄은> 더? <웃음> 나좀 있다가 되면 응. 안봐 3잔 되겠다 어이이이게누나빠나봐한 왜? 누나는 누나한개 빠졌나봐 어. 누나래 아니잖아 누나래 아니잖아 아 매치네? 어 누나를 네. 왜 뺐냐? 주둥이올리걸 뺐대 살벌한 소리 하고 있어 <웃음> 아 외반을 하니까 이렇게 편한 거 야 이제 따뜻하다 몸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뭔가 오고 가져갔다 다 진짜야? 어 빨간 오징어 먹나 보네 온다 온다 봤지 봤지 아, 어, 축하한다, 아들. 아, 빠졌어. 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아, 진짜. 아, 어, 죽였네, 진짜. 아니, 놀래미가 뭐, 쭈꾸미를 노려? 아이. 자, 놀래미. 저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아직 큰 놈이었는데 한번막 치지 아 쭈꾸미 먹었네 응응 쭈꾸미가 응. 짱이야 와 저요 이거 아닌데 이거 이반에 저희 거같은데 뒤에 겨울옥 나왔나? 아 괜히 찼어 찼어? 중간에 올라지 한번확 찍고는 빠졌어 아, 괜찮아 어. 배우는거지 뭐. 아빠는 손맛은 좋았어 놀랍이다 선태야 밥부터 먹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밥몇회 되었을 텐데 오. 숟가락 숟가락 여기 있잖아 숟가어 붙어있잖아 아 여기 가수프트인데 여기 맛집이야 네, 맛집이 너는 맛있어? 어 맛집이야 아빠 여기 저번에 와서 드셔보고. 어, 가보지 못도 와서 밥 먹었어. 아, 가보지. 어, 응. 국은 왜안 먹니? 응? 아, 맛있다. 뜨거운데. 혼나물죠? 응? 응? 진 이거 뜨듯해. 먹어봐. 저 뒤집던 거 야, 이렇게 보면 넌 편식 진짜 안 하는데. 향 약간 그거지. 향이 너무 강하거나 식감이 가지? 안 좋거나. 가지도 그렇고. 오이는. 야, 가지의 식감이 저 향이 어딨어 엄마. 식감도 안 좋잖아. 색감 좋지. 알고 있는데 물컹하 괜찮아. 응. 가질 날이야. 음. 근데 놀래미는 말있에안 넣는 거야? 안 넣지. 어, 오랜만에 한 마리 왔어. 어이. 아, 어째 놀래미 같다, 이거. 미치겠네 진짜 <웃음> 놀래미 같아 아 <난> 우럭이잖아 <웃음> 내가 한번 빼봐도 돼? 응? 바닥에 있다 완전히 이야 사짜는 되겠다 사짜? 응 사짜 되겠어 이렇게만 빠진 거지. 접어, 접서 쳐, 접어. 이거를 잡고서 밑으로. 어? 히, 힘이 딸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타, 타, <목소리> 광어인가 봐. 어? 저, 저, 저, 저 소태야. 너, 너도 올, 어.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자, 자, 자 온다. 저 뒤에 다 오잖아. 어. 기다려, 기다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어, 광, 광어다. 내려 내려, 내려. 안두방 같도우 갔지? 리 우리, 우리, 우리, 우 됐어 가우가우가우 됐어 됐어 아, 빨리 가봐 빨리 가봐 큰 녀석도 아니안 빠졌어 안 놀래미네 반을 네. 잘 빼봐 네. 어, 오 어. 놀래미 진짜 크다 광어 잡으셨어 어 여기 광어랑 같이 나오나봐 네. 아, 네. <웃음> <웃음> 어, 너잘 잡는다고 근데 놀래미는 어. 어떻게 해 자 이거 숨바파 아빠가 해줄게 어? 야 이건 어. 너 쭈꾸미 할거야? 어. 오징어로 오징어가 좋은거 같아 이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이야. 얼마 남은 건 중요하지 않아 있는 동안에 계속 최선을 다하는 거야. 광어 들어와 상태야. 그래서 이 바늘을 써야 돼. 바늘을 길어가지고 더블 이트다. 아 이게 놀래이잖아 이거. 놀림이잖아, 이거. 아, 진짜. 네? 와, 진짜. 뭐, 뭐야? 나 아빠, 아빠랑 엉켜봐. 어? 우럭이네? 개우럭이다. 개우럭은 아니고. 오? 어? 어? 와, 심각하게 엉켰다. 어. 잠시만요. 어? 뭘? 아빠랑 엉켰는데. 아, 그래? 어, 아빠도. 어, 생각해봐. 좋았지. 아파, 그렇지 응? 먹으려고 치면 순식간이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애들, 그렇지, 그렇지. 가만가만 확 채. 아유, 다시 내려. 거의 먹었는데 다. 아직 있어, 아직 있어. 머리 잘 써봐, 상태가. 그건 어떻게 왔는지. 어, 네. 아, 알았어, 알았어. 이제, 엉키면 자른다? 아, 아파거안 자르고 니꺼 네 자른다? <웃음> 응이야? <웃음> 그렇지, 그러네 이제 이제 갈때 되니까 하나 배웠네. 야, 초등생이 우럭 낚시 와가지고 입질 봤는데, 천천히 조리대 들어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게 집중, 저기 왔다. 집중, 안빠졌어안빠졌어 안 빠졌어. 야그 방생이다 방생이요? 어아 면방생 되겠다 근데 살려주자 아, 그래요 어. 방생 사이즈는 낮아야죠 그렇구나 다운은 엄맛고 어 하필 엄마야? 그래 싫어하는 애 모시자 놀래미 말고 제가 과연 일지노력일까 어우. 어우. 어우. 어우. 어 안에는 뭐? 놀랍니다 놀랍니다 에럭인데 에럭? 아이고 <웃음> 아 방심했어 왜? 생각했어? 또? 자 선태야 어 아가미를 좀 누르면 조금 벌려 얘가 어어 어. 어? 뭐야 어 나이스 왜? 안을 사러 들어와서 자 방세 사이즈죠 자4시가다 돼가는데 집에 보내줄 생각을 안 하시네 똥이라고 하죠 물속의 작은 바위 그런 거 위주로 좀 돌아다니시고 나름 선맛도 좀 봤습니다 근데 입항 시간은 아까 지났는데 선장님이 아쉬우신지, 계속 이동하시네 와, 선장님 무섭게 하신다, 진짜. 난 좋은데? 와, 음. <웃음> 참, 무섭다, 무서워. 자, 이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아들 화이팅! 포. 아 드디어 끝나네. 4시간 넘었는데 네? <웃음> <웃음> 들으셨어 <또. 웃음> 와 무섭다 무서워 와, 난 괜찮은데? 야와 노을미 같다 노을미 작은 녀석인가? 우럭이다 면방은 면방인데 아 빠듯하게 해가지고 이정도 살려줘야죠 그렇지 아 다시 내려 다시 내려 어, 아쉽다 아냐 아냐 아냐 잘했어 자23 빠듯할 것 같습니다 선장님이 오버타임 해주시는데 야너 아쉽다 얼마나 가져가세23 빠듯했어요 네, 한놈 놓쳤어요 네한놈 놓쳤는데 큰거 같았어 얘는 이 봐봐 아빠 쭈꾸미야 쭈꾸미 쭈꾸미야? 아 쭈꾸미구나 크다 어요 코코코코 어, 훌륭해 훌륭해 아난 먹혔어 하나 먹빠는 아니야 돌래미 자시야 딱 봐도 우럭이지 어, 우럭이다. 우럭이지 인마 우럭이 자식오 뭐, 뭐야 먹판이 <웃음> <웃음> <웃음> 야야야갈무리 잘해 갈무리 잘해 아들렘, 왜 아들레미한테 불려요? <웃음> 아나어 나. 다 <차갑나. 웃음> 아니 나는 시종일관 선장님 칭찬만 했는데 왜왜 왜 나한테 그러는게 아, 네, 마지막 포인트 렸다아 좋아 요 좋아 좋아 제발 좀 아, 들어갑시다 좀뭘 아쉬워 성태야 만족해야지 <웃음> 어, 어, 어떻게 아쉽다고 하냐 어, 자, 자, 자, 자, 자, 자 들어봐, 번쩍 들어봐. 어들 번쩍 들어봐. 자, 아, 자, 자 여성이, 여성이요, 여성이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 함께했습니다. 맞자, 맞자. 와, 씨. 아들, 박파리 한칸 했는데? 아까도 이 정도 사이즈만 했어, 아 아까도 이 정도 사이즈만 했어.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오, 벚발네 뭐, 뭐, <웃음> 손맛, 진짜. 연장 연장 하시더니 입항 전에 마지막 포인트 가시자고 하는데 4시 20분이야 포인트 찍고 뭐 하다보면 자칫하면 5시 입항 하기야 아니 11월 바에 무서워 무서워 자 화이팅 한마리 걸어봐 아들 잘못 걸리면 우렁 낚시 오셨다고 피부상 진짜. 과장 <웃음> 말해줬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저나나 나 후드득했는데 아빠. 자 아유 이저 미련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항상 정리하시고요 아이스박스는 앞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음. 듣겠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아들 추만 회수하고 아빠, 여기 추, 여기 어 그래 잠깐만 네? 네. 자 이렇게 또 아들냄이랑 추억 한편 쌓고 그렇게 갑니다 어우 채비 느낌도 없고 너무 좋아 선생님께서 저대을 해주셔가지고 잘 놀다 갑니다 근데 조금 오버 페이스 했어 난 날씨 축구 그래갖고 3시 시 아니면 길어봐야 3시 반? 뭐 이렇게 할줄 알았더니 와 4시 32분이야 <웃음> 5시 2판 가기요 <방강이요. 웃음>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에 가면 낚싯대 내가 닦을게 내일? 아니 오늘 아니 내일 닦고 이 사람아 오늘 자네도 피곤하네 아니 낚싯대 닦는거거든 아이고 자 아들 수고했네